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학년도 4월 제1회 신화고 수학 검정능력시험 듣기 평가 안내 방송입니다. 모든 문제는 한 번씩만 들려드리니 잘 듣고 지시에 따라 물음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1번입니다. 두 사람이 어떤 공지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는지 고르세요. 글을 써야 하는데 큰일이 났어. 왜 무슨 일이야? 글을 하나 쓰고 싶은데 아랫글에 댓글을 달아야 할까? 뭐야. 그 문제였어. 달아도 안 달아도 상관은 없잖아. 이번입니다 대화를 듣고 말하는 물건이 어디에 숨겨져 있었는지 고르세요. 저번에 보물찾기 하던 거 기억나? 물론이지. 그게 거기 있었는지는 몰랐다니까. 그래도 다행이야. 그 덕분에 뭐 지울 순 있게 됐으니까. 너 지우게 없었니? 한번입니다 다음을 듣고 어디로 향하는지를 고르세요. 아이 참 선생님도 그냥 알려주면 편하실텐데 여기서 나와서 눈앞에 계단을 세층이나 올라가고서는 오른쪽으로 돌아보면 바로 눈앞에 보이는 곳에서 오른쪽 방으로 가라니 제발 그냥 평범하게 알려주셨으면 좋을텐데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8학년도 4월 제1회 수학 검정능력시험 듣기 평가를 마칩니다.